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미니와 연동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파미니와 연동 해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연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 이제,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제 그, 여기 바코드, 바코드 있는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2주 정도 걸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필수로 연동을 해제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나를 들어가서 어 로봇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맨 아래에 연동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어 연동이 연동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연동을 해지한다라는 그런 버튼을 누르시면 은다 삭제가 되고 그리고 삭제하지 않고 연동 해제하기 하면 은그 모든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걸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으로 이제 알파미니 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